하, 나 둘. 조금 더익탈스럽게 세게. 어색한데, 야, 어린 <어머니> 생각이 어색한데. <웃음> 오늘, 오늘, 말했어, 오늘 세 번째 보는 거여 가지고 서로 말하셔도 돼요, 말하면서 시 네. 하셔도 어, 돼요. 어, 말하면...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지금 이런 걸 시키면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독.. 네? 어? 어? 어땠어? 아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아니 아, 여기, 여기 그.. 너무 비 어, 엄청 빠지게.. <웃음> 아니 여기, <웃음> 여기 게스트로 초대한 적 없는 데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됐어? 너, 너 막내가 너 이런 거 진짜.. <웃음> 그렇지, 형이랑 어, 아마... 그림 아, 그래요? 아, 그래 <웃음>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요 아, 요요요그 저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또 뽑으면 안 될까요? 오우, 단어가... 아주 잘생기지 않았지만 동심? 동심을 오래오래... 아, 본인의 캐릭터와 자신의 싱크로율은 어떤 점이 어떻게 닮았는지요? 아, 저는 요 지수어 요 친구는 굉장히 이제 연예인 지수호와 일상생활의 지수호가 굉장히 다른 굉장히 이면적인 친구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싱크로율한 20% 정도로 결혼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웃음> 골라요? 골라요? 어, 어. 어.. 아, 뭐짜지 진짜, 진짜, 진짜 이거? 나가면서 아, 5초 동안 본인의 캐릭터 소개하기. 네,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서면은 엄청 잘하는 성그림 작가입니다. 안녕. <웃음> 미션 성공이죠.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예. 아씨. <웃음> 아, 제일 걸리기 싫은 건데 이런 거. 라디오 로맨스 출연 소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면 일단 남았을때 인사 먼저 하고요. 다음에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웃음> <웃음> 뭐죠? 라디오로 사행시 시작! 라! 라! 라라라라! 라디오로맨스 화이팅! 디! 디짜 재밌어요! 오! 오!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웃음> <웃음> <아니에요>, 가세요! <웃음>